근데 누가보면 은좀 역겨운 팀이긴하지 대한민국 공포증 있는 사람 트라우마 있는 사람 근데 다행히도 저는 저도 일단 박주영이랑 걔네을 쓰는건 좀별로인것같아가지고 안썼거든요 박주영 지동원 그렇게 써가지고 하는 난 재미는 저번엔 과거에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좀 그냥 손흥민을 활용하면서 쓰는 국가대표팀 내가 차라리 벤투 감독이 되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FM을 해보자. 피파 보지만은. FM 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하면 손흥민을 좀더 활용할 수 있을까? 딱 연구를 하면서. 딱 주고 손흥민 딱 이렇게 주고. 활용 바로 해주면서. 이렇게 패스 딱 주면서 또 바로 뛰어가주잖아. 뛰어주고. 뛰어주고. 뛰어, 아아 아. 까비. 아깝. 대한민국 아깝. 우영 정우영이 진짜 거깝만치고 대한민국의 레이 아깝. 아깝. 아만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깝. 아 와, 확실히 프로경기랑 아깝. 아 이제 친선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 다르다. 나실이게또 대한민국 팀로 하니까 실제나 경기 보는 것 같아. 그치? 지금 괜딱 이래 가지고 저트디 아까 아, 아 겁나 아깝어 아, 홍철 나상호 이용 딱 주면서 나상호 딱 해주고 백승호딱 해주면서 백승호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다가 해주고 거기다 황의조 뛰니까 바로 주고 또 대한민국 특성상 여기서 발수 띵 때리거든요?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럼 또 아쉽습니다 이러면서 아 다음번에 잘하면 되죠 이러면서 또있제 그렇게 해주고 백수 뭐, 모카비 막아주고 오 봐봐 이런 게다 뚫려. 아 w 파님 감사합니다. 감사감사합정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데 어우 미쳤는데요 근데 아쉬운거는 과연 이범룡이었어도 저게 들어갔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 중거리가 너무 아쉬워요 진짜 조현우는 아 까비 와정우영다리가기니까 확실히 왜 이거 머노카야 뭐 백승모 확실히 그냥 이런 경기가 딱 나와줘야 되는데 양한빈이 더 좋아요 이범용은 갔서봤는데 양한빈 양한빈도 안 말아봐야겠네 아 근데 김영권 김영권 근데 은근히 자책골 많이 넣어 진짜 이 실화야? 은근히 김용건 진짜 자책골 겁나 많이 넣거든요. 바깥에나. 딱 주고 크로스 황의조 까비. 와. 어 뭐야 와이형 뭐야 오 역시 수비주고패주고 주고 주고, 주고. 딱 받아주고 아깝비와나간데 저거 진짜 처음 보는거 옥수수 전차 계속 주고 주고 주고 아. 아 위에 다 뚫렸는데 아 진짜 브라질련처럼 방향.. 방향전환 이런것들 을 해줘야되는데 딱 킥으로 날려가지고 그게 딱 재밌는데 다시 수비좀 해주고 까비 와우 아, 재밌다. 이게 대한민국 교관인가? 아, 진짜 겁나 재밌다까비 황희조. 자, 전개해야죠, 홍철. 홍철.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갖는수수입니다 맞습니다. 이만문이 정도 실력을 뽑낼 수 있는 패스 주고 김민재 확실한 거는 이번에 느낀 게 대한민국은 김민재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느꼈어 에이크 할걸아 원창훈인데요 배스 주고 백승호 멋진 테크닉이다 잘 들어갔어요 이창민인데요. 김용건 버텨! 나이스! 와... 저기 김용건이지? 까비 김민재 와... 미쳤다 수비 손흥민! 손흥민! 달립니다! 손흥민! 와... 키컨 제가 양한민인가요? 와 뭐야? 뭐, 뭐야? 와 해서. 와 김영건이 자체골 넣고 김영건이 한골 넣는다. 와. 역시 김영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격을 잘하는 남자. 독일전때도 김영건이한골나왔었죠 나이스 W딱 찔러주면 쏜쏜 활용 어 저거 반척 안주네 패스 공만지는 정우영. 조만 버텨. 와. 네, 가 찬스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아, 그런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와, 아, 뭐야, 이렇게 이어져? 요 열정적인 응원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와, 김영과 몸싸움에 미쳤다. 자책골 좀 많이 넣어주지만 그래도 수비도 꽤 한몫 해주네. 잘 비집고 들어가준다. 역시 킹영관인가? 아, 주고 맞고. 권창훈 딱 띄워주면서 이게 국대지? 아, 아쉽다. 네. 나이스 비티우 혹시 가까이 있을 때 빛난다. 와, 수월했어요 와. 양한빈이랑 이범령. 둘 중에 한번 볼까? 양한빈이랑 이범룡 이렇게 해가지고 둘다 키가 195에서 199네 아 근데 위치선정이랑 이런것들을 보면은 이범룡이 좀더 좋긴 한데 근데 시세가 1억이야? 양한빈이? 아 반응속도 필요 없더라고 키퍼 반응속도밖에 안 중요해 이 반응 속도보다 음. 키퍼 지키기 반응 속도가 진짜 좋아야 되라고 나도 저번에 이거 반응 속도 때문에 조윤 되게 좋다라 했다가 하. 그렇게 됐죠 음. 아 네네 두츠님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걸로 한번 하시죠 양안빈에다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아저 정도면 이거랑 이거구나. 아, 근데 키, 키차이 빼고 지키 다이빙 이런 것들 좀 보면은 양한빈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거랑 이범영이랑 보게 되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반응 속도로 하는지 반응 속도는 좀 아쉽긴 한데, 지키 다이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범영 오카가 10, 이게 10cm 차이 난다는 건 진짜 큰 거거든. 아 진짜 조윤우 키만 195였어 도 진짜 대장인데 여기에서 김승규 김승규까지 보면 김승규 어딨냐 와 뭐야 김승규 같은 키네 와 김승규를 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K19밖에 안나와서 진짜 좀 아쉬운데 근데 적히면은 솔직하게 조연으로 쓰지 아 이번명이 너무 아쉽다 아 기성용이랑 아 실축에선 같다고 와... 요거에요. 와 근데 누가 이거를 팔칼 살까? 와 이거 진짜 팔칼 쓰면 미쳤겠는데? 3이상까지 와팔칼 쓰면 적어도 이것보다 마이너스 3이라는거니까 와 진짜 미쳤겠다. 자책골 많이 넣고 중거리 진짜 많이 먹히는데아 그래요? 중거리 많이 안 먹히는 것 같던데 이범년그 정도라고 근데 조현우도 중거리 슈팅 겁나 많이 먹혀요 진짜 저 지금 쓰고 있는데 ZD 거짓말 치고 진짜 멀리서 쓰면은 다 들어갈걸요 이팀 이팀 중앙이 진짜 중거리 슈팅 때리면 저거는다들어갈거예요 굴리트가 히바우드도 없고 호나우지니도 없고 중얼슈팅 때리면 다 들어가 진짜 1대1은 1대1만 좋아 1대1만 좋아 진짜 히든 히든은 1대1? 네 히든은 써본적이 없어가지고 얼구. 금마지, 정우 근데 은근 진짜 대한민국 팀 좋다. 쏜! 와, 난 진짜 제일 신기한 건 손흥민이 헤더를 한다는 게너더 신기하다. 쏜이가 헤더를 따. 야, 큰 충격이었다 진짜. 어... 아, 진짜 딱 팀이 벤토가 쓰는 팀이에요. 진짜로 이 팀이야. 근데 이렇게까지 딱 전개가 될 수가 있는데, 전개를 안 한다는 거니까. 적인 수비를 즐기는 센터백이었죠 아 이렇게까지 수비 딱 해주고 정우영이 정우영이 이렇게 앞에서 좀깔짱깔짱걸어주면서좀 몸싸움질 해줘도 우리나라 솔직하게 진짜 할만해요 우리나라가 진짜 거의 최강인데 오죽했으면 히딩크 감독이 다시 한번 맡아줄까라 했을까요 진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야, 그 정도야 진짜로 이렇게까지 효율이 좋은데 우리 팀이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 딱 슈팅각들로 잘 나오잖아 물론 방금 막혔지만은 거의 진짜 황인범 선수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를 난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피지컬이 잘안 되는데 중원 슈팅용니까 프롬키 에는 중고 슈팅 하면 백승호 가, 차 락이, 한 중미 이 는게 더 나을 텐데 굳이 <목소리도> <부지? 목소리도> 황희찬 선 수는 또 제가 개인적 으로 좋아 하기 때문에 황희찬 <목소리도> 선수 인데 <오. 목소리도> 북에리스탈 팰리스 <패레스야>? 야나 쁘지 않죠잡 <목소리도> 음. 아, 사실 스측으 그리고 이용이랑 김용권 선수보다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김태환을 쓰는게 좀더 괜찮을 것 같던데 김태환이 좀더 잘하던데 창이점인 패스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확실한건 중거리 패스를 좀 많이 하긴 하더라 어, 킥이란질지이런 근데 그런것보다 좀 피지컬 중심이라서 지고 저는 아위시산 뽑혀가지고 못때려왔다고? 뭐 그래서 이용을 데리고 온거야? 근데 김진수가 없는게 좀 아쉽긴해 홍철도 그렇고 홍철은 나쁘진 않은데 아 이용하고 좀 살짝 불안전하는데 김영번도 그렇고 이강인은 유이드 이거, 조속고. 아, 진짜, 니까 어쩔 수 없고 언 음. 진짜 겁나 잘막니다니 언니, 언니, 언세요 와 진짜 겁나게 막히네 까비 아 알지 알지 그 선수 내가 러시아 월드컵 때 알고 있지 러시아 월드컵 경기는 다 봤기 때문에 반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 수도 있어요 아 솔직히 나 승우 형이 왜안 뽑혔는지 모르겠어 자 러시아 월드컵 때와 골을 넣어준 아 러시아 월드컵이라 아시안컵 그거 일본전 그때 안 넣었으면은 진심으로 지금쯤에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못보지 않았을까 어. 엄청난 역사들을 만들게 해준 장본인 와, 몸싸움만세테다 <웃음> 자, 블리트가 다다 자, 클들어가가 나상호 와, 몸싸움 이겨 주는 것 봐. 미쳤다. 정우영. 아. 소니한테 주는 뭐야, 이게. 팀 분위기에 도움을 주질 않습니다. 자 어? 어. 어. 나이스 정우형. 아, 정말 듬직한 듬직한 선방입니다. 시누크. 근데 러시아 월드컵 때 과연 스트라이커들 되게 많았을 텐데. 살렸으니다습니다 센터백 라인로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요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센터백이 김민재 선수 아니면 거의 없어. 너무 아쉬워. 센터백 쓸 선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습니다음은누까요 아, 지금은 아슬아슬했네요. 그림 그림으로 한번 보고 선두 그어보고 니다 권창훈 아. 패스. 아 근데 이 팀으로 지금까지 0대0인게난더 신기하다. 그렇지 여기 들어가야지. 꼭 필요할 때 시작 부상 당해버렸어. 아, 아어 그렇지 원래 이게 정상인데. 아, 막 판을 이렇게 한걸 먹는 건좀 아쉽네. 솔직히 쏜의 말은 맞아. 자신보다도 김민재 선수가 더 있어야 된다. 그 브라질전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맞아 근데 솔직히 썬도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수비가 돼야지 뭘 해야 하는데 수비가 안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격도 제대로 안되고 전개도 안되고 와 이거 뭐야 이거 슈티 디디 겁나게 들어가네 진짜 길 갈담프님 안녕하세요 다이어로 메로 솔직하게 김민재 선수 정도면 토트넘이 온다? 나 그냥 바로 진짜 토트넘으로 가야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페리시치에다가 안갈 이유가 뭐야 손모트 시작해서 어, 정우야! 아! 아, 아니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아니 <웃음> 아니 정우형 뭐야 뭐한거야? 여기서 현실 축구를 보여줘버리네. 아! 와. 수고하셨어요, 파도추님. 파도추님 한 판만 더 해오실래요? 지금 시청하실 분들은 아무나 안 계실 것 같아서, 한 판만 더 해오실래요? 도추님 오랜만에. 아니 솔직하게 이런 팀이랑 0대0으로 계속 비우고 있었다는 것좀 신기하다 와. 아 그리고 얼비에 디오구달로 말고 차리 포스맨사 쓰세요 디오구달로 제 그다지 그렇게 안좋아 제가 써봤는데 디오구달로 느낌보다 차리 포스맨사느낌을 쓰시는게 더나을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발라 메뉴는 뭐야? 자, 권창훈 딱 가주면서 딱 가주고 가주고 황희조 와 디발라 레알 마드리드 있지 않나? 오이 뭐야? 조윤우가 나 W도 안 눌렀는데 이 정도까지 띄워준다고? 아대1 어, 너무 잘해 주는데. 나이스. 아 확인이요. 공잡우영이었구만으면서 가드죠. 와. 아 진짜 가드 좀 겁나 좋아. 써, 어어어 어. 아, 비 와. 와. 와, <웃음> 야, 이걸 막아? 아니, 야, 여태까지 ZD 다 들어갔잖아. 너 뭐야? 아, 까비. 디바우드 회사는 좀. 아니, 솔직히, 대한민국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팀이라고. 진짜, 무궁한, 어?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발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발산을 못해 우리나라가 아쉬움. 봐봐요 여기서도 백승호 딱 이렇게 차주고 D 살짝만 딱 때려주면 이렇게 너는선수는요 백승호가 이런 느낌이라고 이래서 저 백승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해주잖아 이래서 내가 대한민국 팀을 쓰는 건데 진짜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잠재력이 있는 팀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아쉬운데 진짜로 아이거 디디는 진짜 좀하잖아 이거. 아... 아 진짜 디디 아역겹네 살짝. 그래서 주고 주고. 줄곧 찾는 블리트. 진짜 현실 피파에서도 이게 됐네. 아, 현실 피파에서도 이게 되잖아. 현실처럼. 와 겁나 잘 먹어. 쏜. 달려가, 달려가. 와 가드죠. 와. 강희죠 골결하고 거의 침착성만 해도 1 2 0점이면 되니까 이 정도 된다고.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나이스. 나상호! 아... 돈만 있으면 황인체를 사야겠다. 네. 아주 고풍스러운 수비 스타일을 지니고 있죠. 축구 지능도 상당히 높습니다. 패스를받는레이카르트루리트이스이스트스는는는이니다로 타이밍의 멋진 골입니다. 아웃타임 종료 있을 직전에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전반 후 끝나기 직전에 수비 집중력 떨어질 때가 많은데 이것을 다 이용했습니다. 수소년 태딱 주고 손흥민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키가 크니까. 아, 자, 타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양 팀이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에 접어듭니다. 권창훈. 아까비. 서감독들 어떤 주문을 했는지.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딱 주고 득점 이 점점 아지는나 와. 건네받는 릿 김민재. MC 것까리 호돈을 갖다 밀어 버리는 김민재. 괜히 민다이크가 아니야. 아 자 레이 카르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역대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죠, 프크 레이 카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수비형 미드필더뿐만 아니고 센터, 와 뭐야? 미드필더. 심지어 이 선수는 공격수로 뛰어도 잘할 것같 아, 올라운드 플레이어죠. 네. 나이스 백승호 수비 딱 해주면서. 아, 딱 주고, 주고, 주고, 주면서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아무도 없어 고무도 없으니까 주고, 아... 아, 히바우드한테 저마음에는큰일란다스이이건이 아, 네. 이건 아니, 이지 이건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렇지. 호나우딩료아니랄까봐 와. 자, 오케이, 이 아, 오. 오, 방금은 나 진짜 호나우딩료같았다 정우영 아. 아 진짜 실제 축구도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아 진짜 실제 축구에서 이렇게까지 해줘 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잠재력이 높은 국가인지 알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거 보면 진짜 이건 감독과 전술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진다고 보면 봄네 진짜로 아 뭐야 왜 뭐해 나상호 아. 헤어. 공 잡는 히바 허리케인 에이카르트. 타임 자, 어냈습니다 찬스죠. 어? 이거 연결안 뺏겨. 들어갑니다. 아니 진짜 겁나 아깝다. 근데 진짜 저거 조금만더 빠르게 진짜 일어나으면 저거 와 막는 건데 너무 아깝다. 와 수고했어요. 러베이님 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진짜 대한민국 팀 치고 저런 전사들이랑 한다는 거 자체가 어메이징 하네. 음, 손 아시안게임이었는데 연기 11월 월드컵. 진짜 이번 연도가 진 재밌네. 그리고 23년도에 아시안컵 있다고 한국에서 연다고 아시안컵을 와 재밌겠다. 와.. 진짜 재밌겠다.. 그러면은.. 중국은 못 가지.. 음. 아야 한국에서 열면은.. 갈만한데? 무조건 가야겠다.. <목소리> 아니 왜안 뺏겨? 업사이드 사이드 정이 나왔습니다. 부심이 옵사이드 깃발을 들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주타하는 시점에서 옵사이드가 될것 같은데요. 그딩 기둥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득점 감각이 점점 좋아지는 나사호. 아, 모이런 뭐 슈팅을 주맨님 안녕하세요. 아 이용 아깝다. 이용 이용 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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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못받아? 슈팅! 아비 아... 저 못받는건 좀 오반데? 이러면 내계랑좀 많이 틀어졌는데? 아이고 주고 주고 주고 더블 딱 찔러주면서 딱 주고 백승호 여기 있고 그다음에 황이조요런 식으로 그냥 패스 딱 하면 되는데 아니 딱 이렇게 얼마나 쉬워 백승호 이렇게 딱 따라와 주면서 저기 위에 이제 소니를 다있고 우르르 다 띄우잖아 딱 이런 공격 전개가 실제에서 반영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 아쉽네 아팀평 가능하죠. 막아줘 까비. 아딱 진짜 현실 축구죠. 음, 수비 안 되는 거. 공격이 이렇게 공격진이 좋은데 수비만 딱 되는데 진짜. 수비랑 전개. 테스트 주고 먼저. 딱 찔러주면서. 이렇게 딱패스주고 슈... 아 까비 볼돌은 진짜 하면 안되는거야 진짜 완전 공격적으로 가야지 형은 지금 현재 한국 지금 전개를 따라가면은 안걸려서 죽고 어 형은 형대로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도 한국을 돌릴 수 있는데 왜 안돌리냐 이거야 지금 까비 따분 o m 아깝네 딱 don't 근데 이동경이랑 이동준 이런 애들도 되게 잘하던데 지금 걔네들 t 현재 u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 이번에 안뽑혔어? 벤투가 안뽑은거야 그걸? 이번에 진짜 많이 빠졌네? 이승우도 놓고. 아 뭐해? 야 쌀케랑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까비 김민재 딱 주면서 딱 주고 주고 곤창훈 아... 확실히 근데 우리 중민은 중미래 그 뭐야 공민은 권창훈 아니면 이재성을 쓰는게 맞는거 같아 아니 적어도 권창훈으로 쓰는게 더 좋을거 같아 백승호를 공미에 쓰기보단 차라리 중미에 써버리고 아이고 근데 증명한 힘이 다 했지 않았나? 월드컵 때 저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아우까 이재성은 수비 쪽으로 내리면 안돼 이재성 같은 경우는 공격 쪽으로 간게 맞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권창원을 공격으로 넣어버리고 차리 백승원을 난 수비 쪽으로 내렸으면 좋겠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재성은 수비에 가는 느낌은 좀 별로야 어때죠? 그치? 그다음에 창원형 제트 d 그냥 까비 왜 오른발로 때렸지? 까비 이용 딱 주면서 추고 정우영 어디서찬동준인데요 주고받는 패스은데요 다상호 패스 딱 주면서 주고 아 패스 겁나 잘해주잖아 수비도 그렇고 국대에서 보여준거 많잖아 백승호 그 프리킥때도 골들 많이 넣어주고 나 백승호의 프리킥골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죠. 딱 주면서 슈팅 안되면 한번더 쏜 이거라고 축구 하루종일 그냥 탱크같이 그냥 슈팅 때리잖아 맞고 바로 슈팅 때리는 전개 이게 우리나라야 계속 슈팅엔 전개 때리고 때리고 때리는 전개 근데 이번에 그 브라질전때 그 두번째인가 세번째 아 이거 첫번째땐가 그때 이렇게 이런 전개 많이 보여줬었는데 와.. 다행이다 막 때리고 때리고 때렸는데도 마지막 손흥민 슈팅 못 넣었잖아 딱 그런 전개 그리고 나는 왜 솔직히 김승규 키포도 되게 잘했겠는데 근데 나는 왜조윤우 선수를 안쓰는지 모르겠어 조윤우 키포가 좀더선방 능력에 대해서는 좋았을텐데 왜 안쓰는지 난 이해가 안돼 솔직히 발제가 안된다라 해도 왜 안쓰는지 모르겠네 조윤우 키퍼가 독일전에서 보여준게 얼만데 그때 당시도 독일전때도 거의 조윤우 키퍼 덤픈에 이겼지 않았나? 헤더라지 이런거 다 막았는데? 뭐야 이거 와... 미쳤다 가도초 와... 중우 형, 그렇지 이렇게 몸싸움 딱해주고 솔직히 안정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잘 막는 게더 낫지 않나. 민주, 나는 솔직히 추가머시이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솔직히 는 조윤우 키퍼 잘 막는 것 같은데. 김강인. 아 근데 이게 들어가네을 찾는 황희조. 와. 이 이게 연장을 하네. 남장적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조예요조선수입니 아, 아, 아... 와. 쏜 헤더 와. 손해더, 와... 아, 까비선한테 넘겨 주려다가 이번 월드컵 일정들이 다 어떻게 되지? 해주고. 그렇지 딱 찔러주면 찔러주 아아아 아, 아. 와. 아 이게 막혀. 해주고 주미야. 런닝 크로스가 상당히 좋은 이용 선수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 선수, 창훈 와씨 이대데일로 햄버거 하는 건좀 아니잖아. 선수 변경. 창훈이 형 지금 많이 지쳤다. 재성이 용자 이제. 지금 스태미너가 너무 많이 딸려. 우리나라. 불면서...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재성갓재성갓재성갓티찬 나와야 되는데. 근데 갓티찬은좀 힘들다. 어어? 어어 매너 매너 매너 아 매너 아 근데 발제가 안좋긴하다 어왜왜 왜 조연으로 쓰는지 알것같아어 역시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지 음. 아니 근데 이재성 어디갔지? 이재성이 안보이는데 오 인재발견 아니 권창원에 비해서 이재성이 너무 존재감이 없는거 아닌가 아 인간적으로 존재감 너무 안보인다 ZD 아... 이게막네 지금 너무 많이 지쳤다, 애들이. 아... 아이고 아니 근데 이재성이 안보여 권창원에 비해서 너무 안보이는데 어와 아우 어, 수고하셨어요 아니 권창원에 비해서 너무 안보이는데 이재성 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슈퍼랑 중골슈팅이 와 밸런스도 그렇고 원창훈이네 한판도 좋지 근데 주영님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지? 닉네임 좀알려줄래요아 근데 조현우는 쓰는건 아닌것 같아 차리 조현우 쓸 바에 이범용을 쓰지 차리 이범용으로 가야겠다 어오 파랑님 안녕하세요 솔직히 이범영 3카가 조현우사카사카보다는좀더 4카? 바빠라는 느낌은 좀 못하겠다 음. 아... 아 진짜 돈좀 있었으면 좋겠다 차리 조현우 팔아버리고 그냥 사카 갔으면 좋겠다 이범영 아... 차리 이범영사카 진짜 2번명이 개사기라가지고 스탭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었때 사야되는데 30억까지 뭐 받을 수 있는 거 없나? 지금 양한빈 상가? 나 근데 지금 양한빈도 양한빈인데 나 양한빈 할 바에는 월요일 6판 이벤트 아 그거 해야죠 음 나중에 양한빈 쓸 바에는 차라리 나 지금 이범용 쓰는 게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3카 딱살 만할 것 같은데. 나 3카 솔직히 한번 써보자. 근데 지금 BP가 없어. 형님,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해도 되고. 여기에서 딱 이범용. 한카에다가딱 할게요, 저거. 334. 아 이건 좀 양심이 없나 한 3,4,5 정도까지 해드리겠다 오케이 감사해요 이범용딱 해가지고 나 차라리 이범용 사용할래 아 솔직히 조현우가 좀 답답해 어 개인적으로 그러고난 다음에 골키퍼 이범룡 그 있었는데 어디갔냐 여기있다 교체해주고 아 형님 이거 갬성이에요 딱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아 이거 근데 그 해야 되는데 얻어줘야 되는데 아 일단 해봅시다. 어러베이원하는거 말해. 어 뭐야 이범용 줬는데 어 뭐야. 땡큐 음. 아, 아직도 기억난다 그 영화 뭐였지? 그 조진웅 배우 나오는 영화 그 뭐였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부산에서 촬영한 거아 영화 제목이 기억 안 난다 거기서 그 뭐야 사고 한번 치고 클럽에서 사고 한번 치고 조진웅 그 배우가 사고 한번 치고 감옥 갔다가 그 봉사활동하는데 그 변호사 만나가지고 거기서 변호사 바로 야 꺼져 이랬었을때 이제 딱 앞에서 뭔가 할 기세로 보더니 땡큐 이러, 이러고 갔던거 딱그 장면 아시도 생각나 그게 웃겨가지고 계속 따라했는데 그 무슨 영화였죠 여러분들? 나 기억이 안나 <웃음> 그래가지고 딱그 말이 순간적으로 떠올라가지고 땡큐 이랬거든 아그 영화 나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갑자기 기억 안나 극한직업 따음으로 재밌게 봤는데 근데 그게 아마 극한직업보다 더 빨리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와밀려 무슨 라이스 킥컨 이게 이범룡이라고 나상호 나상호 진짜 역겹주 <웃음> 아니 나 근데 진짜 돈날 엄마 같은 선수 쓰다가 진짜 이런 한국 선수 쓰면은 좀 머리가 아프긴 해요 진짜로 근데 형님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미쳤다는 생각이 들걸요 진짜로 상대해보면은 저도 저거 써봤는데 와 이건 진짜 사기다라고 느껴져 느껴질 때가 있어 진짜로 패스 딱 주고 와 이거 뭐야 아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 궁금한게 있는데 다들 다제 유튜브는 봐요? 여러분들 그거 최근이야 언제였더라 아 그거 지금 무료 영화 있는데 아 기억이 안나네 그거 그 유명한 배우 많아 그 범죄도시에도 나왔던 그 배우 있잖아 그칼칼제비 이거 중국인으로 나온 배우 있잖아 그 배우도 같이 나오는 건데 되게 유명한 건데 그거 개봉한지는 내가, 내가 알기로 2019년이야. 어. 2019년도에 내가 그때 당시 보러 왔었으니까. 그렇죠. 그 광안리 다리 그 사진 있고. 형님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음. 이거예요. 엄나 좋쥬 <웃음> 아그제목 뭔지 기억이 안나네 아. 절대 안해 <웃음> 아 5천억으로는 당연하죠 5천억으로 대한민국 팀 하면 그건 말이 안되지 근데 실제로 했었던 사람이 있었던걸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나네 안한지 꽤가지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다시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다고다고 주고, 주 황의조 나이스, 잘 빼갖고 오고, 까비. 이상한 건 쓰러져버렸네요. 아, 나 근데 진짜 나 대한민국 팀, 아 진짜 이거 가끔씩 좀 기분 안 좋을 때나 아니면 좀 연패 달리고 있을 때 그때 하면은 진짜 뽕맞 지려 이게 국뽕이야 진짜. 와. 저그때 딱 브라질 경기때도 그거 TV로 보면서 태극기 그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나 진짜 굿뽕 바로 진짜 해가지고 굿뽕 갑자 느껴가지고 사진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잖아 저 공경티어 지금은 프로라고 나오는데 저월클 2부까지 가봤어요 아 까비 블랙머니 아니야 블랙머니 아니었어. 블랙머니는 그조진웅 그분이 그걸로 하는건 검찰인가? y m 로 나온거 아 l a y Money, Play m o n 이 y Play Money, Play m o 이 e y Play Money, Play Money, Play Money, p 에 a y 을 o 부산배경이라서 블랙머니는 내가 봐서 아는데 어? 와 왜이렇게 빨라? 하니 와 진짜 심각하게 빠르다 와... 제이킬리아는 마인가 못따라잡겠다 아 진짜 형님 실력도 옛날 같지가 않아 너무 잘해 형님 진심으로 거짓말안 치고 내 본캐랑 뛰면은 형님 멘탈 좀 나아지겠는데? 골키퍼 너무 잘막가지고돈나로마가으 아. 아 퍼펙트맨 맞다 퍼펙트맨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시작해 꿀잼 거기에서 이제 땡큐 하는 장면 나오거든 딱 갔었을 때그 진짜 겁나 웃긴데 조진웅 배우가 진짜 드립치는 거 보면 진짜 겁나 웃겨 야, 좀 살짝 근데 좀 슬픈 느낌도 있어가지고 감동도 있긴 한데 갓 아, 의주 그치 치료 움쩍 와가지고 주식 넣었다가 망해버렸지 그 주식 상패 돼버렸어 <웃음> 진짜 겁나 웃겼는데 치료 움쩍 가지고 상패 그거 주식이 넣어가지고 대박을 노리고 넣었다가 상패해버려가지고 클났지 스토리만 봐도 겁나 웃기면 재밌어 와 진짜 이거 질짜 질라... 와 씨, 야 씨만 울렸는데 이거. 와, 아니 씨만 울렸는데 넘어지는 거 싫어야 정우영. 범지도씨투 보고 싶은데 못 봤어. 볼 사람도 없고 볼 시간도 없어서. 둘다둘 둘 다가 없네.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 봤어. 와. 자, 젤라탄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막아줘, 킴 영권, 나이스. 마녀 투는 나 솔직히 마녀는 1편대야 그냥 2. 잠깐 봤었는데 좀 너무 자, 억지 같던데 그냥. 마녀는 살짝 나는 좀 유치해서 별로. 좀 잔인하긴 한데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 그냥 말이 그냥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마블 영화는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마블은 또 스토리성이 있으니까 또 재밌어. 난 마녀는 별로. 레스턴 아니야. 아 닥터 스트레인지 이번에 전 망했다라 생각하거든요. 공포, 그 다음에 재미, 슬픔, 뭐 진짜 다 짬뽕 시켜 버리니까 스토리 개연성에서 좀 망했어. 근데 완다 스토리는 인정해요. 솔직히 완다가 왜 흑화를 했는지. 본성은 착한 애였는데 애가 근데 좀 스토리가 근데 좀 너무 이게 뭔가 약간 좀 억지같은게 그 애기들 때문에 좀 흑화하는 그런 느낌이 좀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애기들이지? 이러면서 솔직하게 인정은 했는데 왜? 그런 느낌이야 아니 그니까 이제 지 오빠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 남, 남자친구까지 죽어버리고. 뭐 그, 진짜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는 나, 다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흑화한 건 알겠는데, 좀. 아, 솔직히. 나는 근데, 모르겠어. 그 애들 때문에, 애가 흑화를 해버렸다? 그리고 닥터 스탠리랑 싸운다? 그건 좀. 너무, 유니, 유니버스라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솔직히 스파이더맨까지는 재밌었어 진짜 괜찮았어 근데 다 짬뽕시켜버려가지고 이게 좀 이상해 어. 그래서 지금 토르 토르 기대중 토르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놨을까 이러면서. 토르 기대중이야 나는 아니 차라리 그냥 재미랑 액션만 액션 판타지 액션이랑 판타지 그것만 해놓을거면 차라리 좀해놓든지 아 예, 그것도 아니고 좀 약간 로맨스 좀, 아, 좀 별로였어 그냥 공포도 완다 완다 갑자기 막 척키같이 그런으로 해버리니까 별로더라고 나상호 그거 토르 여친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 그거 만화책에서 이미 토르 스포 나와가지고 토르는 나중에 죽는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낼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종우형 지가 넘어질 뻔한거 싫어요. 지가 이렇게 몸싸움 걸어놓고 방송 모르겠어 좀 오래 하지 않을까 내가 요즘에 좀 너무 많이 못해가지고 그리고 나 오늘 같은 경우는 방송을 좀 오랫동안 하고싶어 방송 좀 오래 해가지고 아 요즘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 친구들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많고 하는지, 이제 알았어. 알바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다 해보니까, 아,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여기가 따뜻한 곳이었는지 알것 같아. 나 솔직히 방송만큼, 진짜 좀 차갑고, 많이, 좀, 어두운 곳이 없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울하면서 좀,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또,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혼자서 커야 되고. 약간 그런, 좀 너무 외롭고 하니까, 제일 딱딱한 분이지 않을까 이 생각했는데 아니야 현실 사회가더 딱딱해 어. 와 진짜 어벤져스 어셈블 나 그거 다음으로 웅장한 그런 느낌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바로 나와버릴 줄 몰랐어 나 그때 진짜 나온거 보고 와 진짜 스파이더맨 진짜 어메이징부터 다본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웅장했어 진짜 노웨이 최고였습니다. 진짜 명작이에요. 와... 멋졌어. 노웨이홈은 무조건 홈 봐야 돼, 돼. 진짜로. 나 그거를 유, 진짜 나 영화관에서 봤는데 거짓말치고 저 영화관에서 사람들한테 모두 사람들한테 다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한테 죄다 이목 끌었던 적은 엔드게임이랑 엔드게임에 그 스칼렛 죽었었을 때 그때랑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뭐야 노이용어 그거 나 진짜 이거 두번이 최초야 진짜 로아나 진짜 가슴 겁나 웅장했어 바로 일어나가지고 진짜 와 사람들 다 쳐다보더라고 요 진짜 5천억대 안민고 깔다 형님 이거 지금 100억짜리거든요 형님 지금 5천억인데 보이죠? 음. 이게 100억이에요 형님 아 그니까 러 캡틴이 멸니를 들었었을 때도 진짜 가슴 문장했지 아 미쳤었지 형님 이게 대한민국 100억이에요 어때요 형님 짜볼래? 야짜들수 있지 어 가능하지 싹가능이지